어디가? 어디가? 어디가? 어디가? <웃음> 들어가고 싶지 않아 <웃음> 아가씨 일로 와아이 <웃음> 어지러워 가기 싫어 병원에 응 가기 싫었어 <웃음> 엄마한테 왔어 아예 들어가기 싫었어 됐어 조금만 참고 얼른 깎고 오자 두부 자 들어가자 들어가 두부 들어가자 선생님한테 가자 일로와 선생님 들어가자 일로와 어디가 어디가 올라가 올라가 기다려 Det er jo...